<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 까만 족발은 <웃음> 브로드입니다폰크와 에어팟 케이스 꾸미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뭘 쓰고 있는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쿠키베어스가 이렇게 케이스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 쿠키통에 있는 약간 스낵, 쿠키랑 같이 담겨져 있는 컨셉이에요. 아, 그런 컨셉이었구 네. 얘는 이제 파티, 파티 컨셉이에요. 밤에 파티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여러분, 그냥 젤리 케이스가 아니에요. 옆은 충격 흡수 젤리 여기는 약간 단단한 느아 얘를 바꾸면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느낌 또 색깔 느낌 다르죠? 그리고 에어팟 케이스는 뭘 쓰고 있냐 띠베어스 케이크 먹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초코불려 하고 있고 막 그런 느낌 그리고 샘플로 키링 같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 네, 기대해 주시면서 그리고 빨간색 또 도토리 하나 달아줬고요 그래고요 요 느낌 얘네들이 초록색 얘는 이렇게 나가고 파란색 얘는 이렇게 이두 가지만 나온 게 아니라 템바이탈에서 제일 핫한 게이 모모거든요 주문이 제일 많은 이 모모 케이스입니다 모모 팅은위우에 약간 프링? 이거 뭐야? 뿌링클? 이거 뭐냐? 이거. 스파클링? 프링클? 무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얘들도 너무 어, 예쁘죠? 네. 스트리 베리 그 인기 제일 용입니다. 많겠다. 짠! 쿠키베어스 배치예요. 이게 약간 청남방이나 에코백 같은 데 하나 딱 달아주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걸 어디서 살수 있냐는데요? 텐바이1에 어, 쿠키베어스 이렇게 치면 쭉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사몰도 있잖아요. 쿠키베어스.co.kr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그렇게 누가 들어가 겠어 아무도 안 들어가지. 근데 텐바이1 0 수수료 내잖아. 그거는 내가 내지, 여러분들이 내니. 자사몰에서. <웃음>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면 입체 스티커 메이커를 일단 사왔거든요. 짠! 어머, 보석함. <웃음> 우와! 파츠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짠! 별게 다 나온다. 우와 되게 많네? 어 되게 많아. 아우 야! 왜 이렇게 다 펼쳐. 음. 할미. <웃음> 할미? 야기 있니? 할미? 리틀 트윈 스타? 응. 없어 없어. 할미? 마시.. 에 마시멜로래. <웃음> 있을걸? 이거 말고 그거 리필 아! 다 샀잖아. 리필. 거기 있어? <웃음> 그림이 더 훨씬 많아. 와! 리틀 어... 스타 있어? 어, 없네. 아.. 최악. 아니.. 산리오.. 걔네를 좀 하대하더라고. 트윈 <웃음> 스타 하대해! 한번 해봐. 내면 <웃음> 뜨는거 아니야? 띄이봐 띄이봐. 띄이면 캡이 뭔데? 아우 샹라시. 동영상 보고 손쉽게 만든는데 <웃음> 가게 보면은 그 뭐지 QR 뭐야 <웃음> 아무것도 안 뜨는데 위에만 이렇게 뜨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맞는것 같은데 여기 위에다가 곱스 곱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넣었다고 쳐. 이렇게 한 스푼 넣었어 얘를 올리고 그래 그 모양대로 이렇게 그렇 넣고 누르면 이제 고만한 모양만 빠지는 거야 오오 오! 우와! 와우! 아 굴이다! <웃음> 오, 세상 굴이다! 그렇게! 굴이다! 하는 거야. <웃음> 뒤집어지지? 오. 나 이제 달인이야! 짠! 이렇게 귀여워! 그 뒤에도, 뒤에도 스티커 용지란 말이야! 그걸 띄면 이제 어디 붙일 수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에서 여러분 재료들을 이렇게 싹 사왔습니다. 여러분 동대문 아시죠? 이제! 또 영롱한 케이스를 샀어요어이깨 이제 물 받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쿠키베어스를 사야 된다. <웃음> 시나모를 이렇게 만든 거지. 야만음비지지 않게 잘 붙여봐. 붙여봐. 이렇게 하면 어때? 심심해 안 심심해? 심심하죠? 시나모를 스티커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스티커 붙였어. 봐! 짠! 너무 예쁘지? 오! 오! 서영 오! 나왔어, <웃음> 심심하잖아. 맨날 심심하네. <웃음> 짜잔 이렇게 시나몬홀키링을 하나 달아줄 거예요. 쿠키비서안 사가지고 이거 사겠네. 그렇지만 이건 떨어지면 <웃음> 바사삭! 물나와고 에어팟에서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이제 뭘할 거냐. 핸드폰 꾸미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데코덴 꾸미기 아세요 여러분? 데코덴? 데코덴! 저의 컨셉은 마이 멜로디 컨셉으로 네, 할 거예요. 저는 리틀트인스타로 만들어 보려 했어요. 일단 재료 소개 필요한요 생크림이 필요합니다. 이게 투명 있고 불투명인데 저희는 이제 크림 색깔로 샀어요. 저는 리틀 트윈스타 컨셉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사왔는데 여기가 이제 브로디가 하겠다고 산 아이들이고 저는 이제 마이 멜로디 하려고 얘랑 어울릴만한 애들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트윈스타 색깔인 하늘색, 분홍색 요딴 아이템들을 샀습니다. 그냥 막 샀네? 아니만 색깔만, 색깔만 아니요? 마시고. 아니요? 아니 왜 마카롱이야 걔네가? 마카롱처럼 달콤한 애들이잖아. <웃음> 그리고 이거 핸드폰에 키링을 달수 있다. 군형수를 뚫어줘야 돼. 일 이렇게 나사를 집어넣은 다음에 고리를 올려서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 밑에도 양쪽으로 달아서 스트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 망했네? 아니야? 오! 와 재밌는데? 아 이게 뭐야? 괴물이야. 그 다음맨 웬만한 감각이 없다면 이 피치를 많이 사세요. 파츠. 어. 와 이건 누가 봐도 내 1등이야 야. <웃음> 예쁘다. 다 아, 뒤집어져. <웃음> 진짜 예쁘다 예뻐. 너 어, 진짜 똥손이구나. 야내거안 예뻐? 아얘 얘네들이 너무. 떼버리면 별 것도 아니는데. <웃음> 꽃밭에 있는 my m e l o y 색깔만 맞춰도. 어 맞아 다 그래. 반은 먹네. 응. 와우 소비기야 떼고파 약간 더 현대 필인데? 어. 어 그래 때고 때고 부를 뻔했어 나. 웃어? 어 웃어 그게. 너무 so a good. 오, 이거 진짜 뭐야? 블루베리 요거트 챙겨왔어. 아 이걸... 오. 오, 이거 먹을래. 오! 와, 진짜 맛있겠는데? 빵집이 진짜 많다. 이거 먹을 게 없네. 별로. 한성 돈까스? 밥 리필 되나? 그럼 생선이랑 돈까스에서 반반 나눠 먹자. 그리고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밥 리필이 되나요? 네. 오. 오, 오 맛있겠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역시 딱 찾았지 쓰모어 <웃음> 우와 이런 디테일 너무 좋아 어 귀엽다 여기 또 귀여운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오 어, 시크릿이다 우리 시크릿 나거 같아 아니 진짜 지금,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시크릿이 있네 오이거 oh so 짠! 준비를 해야됩니다! 오! 절기 뒤집어지네? 오! 랑 이뻐! 이슬로 작가님의 전세 So cute, don don, damn. 와이 진짜 예쁘다. 작가님이 한땀한땀다 터치 하이, 터치.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안녕. No, that price. 어내 스타일이야? 아 여기서 본인이 직접 해가는 건가? 싶어. 우와 우와 노답 먹을 거, 우와 사고 싶어 짠 여러분 오늘 사온 아이들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모에서 내어준 부채 이거는 그립 아우 크릴로 되어있는 알린 뱉다그룹 이렇게 봐서 케이스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 붙이면 은 어? 괜찮네 알린과 같이 파티하는 그런 쿠베의 느낌? 쿠베 스모어에서만 살수 살 있는 알린 엽서예요 <웃음> 진짜 예쁘죠 여러분 이거 오 알린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반짝이가 약간 우주 느낌이라서 아 진짜 귀여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스모어에서만 볼할수 있는 편지도 쓸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가님의 그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칠한것 마냥 짠! 핫도그 큰 그림이 한가득한 이 스티커를 샀습니다 이렇게 했어. 오늘의 언박싱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이거는 이제 더프레이 빌리즈라고 이 스티커가 너무 눈에 꽂힌 거야 반짝이의 핑크 유니콘에 초록색 의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두 개나 똑같은 걸로 사왔습니다 짠. 이거 저랑 똑 닮은 거 같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I will Take you to a c b